간단하게 일단은 겟니스폰스 메뉴 설명을 어, 시작을 하고 어, 진행을 좀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위에 메뉴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무료 버전이랑 어, 크게 다르지 않네요 나온 메뉴가 그래서 연락처는 외국에서는 연락처 개념을 뭐 이메일이 연락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보시면 연락처들이 여기 나와있고요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좀 이따 보낼건데 어 일반적으로 발송하는 뭐 뉴스레터 그냥 이렇게 지금 발송 뭐 예약 발송 하는 이제 뉴스레터가 여기 있고 자동해시는 어 기존에 알고 계시던 뭐 DRM 마케팅에서 뭐 스텝 메일이라든가 시나리오 메일 그래서 내가 시간 일정 순으로 보내게끔 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자동 회신 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도 뭐, RSS 피드. 블로그를 하거나 이제, 사이트를 할때 RSS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따 시간이 되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통계. 내가 메일을 발송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조회를 했고, 그, 그 메일 내용 안에 링크를 몇명이나 클릭을 했고 이런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요 혹시나 이제 보냈는데 열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다시 한번 또 보낼 수 있게끔 쉽게 다시 보낼 수 있게끔 또 기능이 또 있어요 그런것도 이제 여기 이메일 분석에서 볼수 있고 설문조사는 제가 사실 안해봤어요 별로 할 필요성 아니못 느껴가지고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알아보고요 웹양식은 우리가 이제 신청을 받을 때 이름하고 이메일을 신청을 받을 때그폼 양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웹 양식에서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념은 웹 양식하고 비슷한데 랜딩 페이지라고 해서 하나의 단독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이름하고 이메일을 수집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여기고 생긴지 얼마 안되는 그 마케팅 자동화 기능이 이제 요 메뉴에 있는데요 어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음 기존에 있는 메뉴에서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 자동화해서 부가적으로 또할수 있어서 좀 굉장히 이제 알아두면 유용한 기능이고 웹비나는 쉽게 생각하면 웹비나가 이제 우리가 세미나라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처럼 웨비나는 웹에서 만난다 라고 해서 웨비나는 미국이나 외국에서 주로 쓰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웨비나라고 하는데 이 웨비나의 장점은 화면도 녹화가 되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채팅창 관계에서도 녹화도 되고 나중에 다 녹화가 끝나면 그 파일이 또 저장이 돼서 유튜브에다 또 올릴 수도 있는 정도의 또 파일을 또 제공해 줘요. 그래서 녹화도 되고, 세미나도 하고, <웃음> 또 저장도 해서 또 사람들한테 또줄수 있게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랜딩 페이지, 물론 이제 30일, 무료 버전은 3 0일 무료 버전이지만, 어 랜딩 페이지는 또 자동화나 웹이나는 유료로 결제를 하셔야 실제 활성화, 사용이 가능한 이런 기능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